스킨 보여달라고요? 오케이 뭐그 정도야 어렵지 않으니까 짜잔 양반돼서 옷이 바뀌었습니다 안녕. 무슨 일이죠? 펄기야가 왜 여기 있죠? 펄기야 뭐야? 우, 어, 펄기야를 뽑았는데, <웃음> 어못 잡아? 툭기게 <웃음> 어, <저 볼이> 없어. <웃음> 아, 내래볼 사각게. 어, 일단 와서 해봐. 하이퍼볼이랑 피볼 들고 가서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어 잡았다. 어? 잡았다고? 어 펄기 한방에 잡았어 나. 너 그거 <웃음> PC에다 넣어두고 다녀? <웃음> <웃음> 어 PC에도 넣어야지. 어 뭐야 펄기 한방에 잡았어. <웃음> 킥볼 한 번만 던졌는데 킥볼 한통이 잡았어. 어, 뭐지? 사기 친다 여기 핵 써요. 어, 나 오늘 복권 샀는데 당첨되는 거 아니야? 아, 안될 장점이 안 되겠구나. 여기다 써서. 여기 나, 오늘 나, 나 오늘 복권 샀는데. 나나 오늘 복권 샀는데. 뭐야 여기 또 전설 떴다는데? 아, 아 진짜? 응 어. 꼈는데? 진짜 괜찮은거야? 전설, 전설 낀거 같은데? 전설 꼈잖아 지금 전설 꼈잖아 <웃음> 전설 꼈어요 괜찮은거야? 이러다 얘 죽어 여기 바닥 맞춰봐 바닥 어좀 낀거 멀쩡해졌다 난못 지나간다 가 아나 못나가 어. <웃음> 문을 막아버렸어 어 한주님이 문 앞에서 있어아 됐다 잡으셨다 어, 잡았어요? 오케이 아 다들 이제 포켓몬을 가 둬서 잡기 시작하는구나 우와, 저기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방금? 짱기. 착각인가? <웃음> 저의 레쿠자 뺏기고 있사옵니다 오. 초깨비 나라의 백성이 죽였사옵니다 아싸. 초깨비 나라의 백성이 죽였다고? <웃음> <웃음> 그쪽이랑 적을 쳐야하는 것인가 실례합니다 네 전하 어, 혹시 지금 우리 인양제국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음. 무슨 일인데요 전화? 어? 누군가 연비님네 몬스터를 훔치려고 있다. 오, 어? 오, 어! 정말요? 그래서 연비님이 우리 방에 와가지고 신변 보호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내 신변이 위험해졌다. 어! 어, 왕이라는 위치가 너무 무섭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사이에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자닌 거지. 우리 사이에 뭘 솔직하게 말하면 될까요? 숨치려고 했느냐? 아니지, 아니지. 에이, 저는 지금 그런 소식 자체를 처음 듣습니다 그러구나. 도대체 어떤 사람이 훔치려고 했던 것이냐? 아마 저희 듯한데 네, 저는 맘 믿도록 하겠네. 아 소녀님, 한주님, 한주님,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한주님 그거 아닌 척딱모르쇠 아, 하세요? 잘하실 수 있죠? <웃음> 그리고 한주님 그러다가 걸리면 안 돼요 그 어디서 누가 뭐라해도 모르쇠 하고 어? 저, 저, 저거 안 그랬는데요? 하고 확실하게 어, 그 연기 잘 하셔야 돼요 그그 얼굴 뻔뻔하게 딱낯짝짝 들고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와 로켓단! 초깨비님 뭐야? 왜 로켓단을 모이고 다녀? 저기, 왼쪽 아래 캐릭 그, 지금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되시오? 어 양반이옵니다. 소미 양반. 네. 지금 뒷수 배치에 힘이 필요하오. 뒷수 배치에 힘이 필요하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내 사업장 근처에서 신기전단이 음. 한 3회 정도 설쳤어 음~~ 그래서 지금 놀러왔던 라디우 주상께서 포켓몬을 잃어버리고 음~~ 그뭐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소이다 이거 범인 밝혀주실 수 있겠소 저 범인 목격한 것 같은데요 요누구 <웃음> 그.. 아까 그.. 초계비 국왕의 근처에 로켓단이 세 마리나 나온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쪽이 아닐까 무척 우심스럽긴 한데 일단 뒷수배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소. 이거 사위가 될 양반인데 아무래도 음. 안 되겠구만. 알았소이다. <웃음> <웃음> 이미 내가 목격을 해버렸지 뭐야 라플라스 하나 잡았어요 디아로가 떴다 떴다 떴다 꼭 잡아야 된다 오 잡았다 디아로가 윈트 싫어? 주상전하 투디 납시오 오 투디님 역시나 음 아이고 결혼 축하드리옵니다 음. 아유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음. 그, 제가 고맙다고 축의금도 음. 따로 준비해왔습니다 아유 그런걸 다아 그냥 조절하게 할라 했더니만 어디, 어디에다 어디넣으면 됩니까 아 <웃음> 그냥 뭐그 에 그냥 여기 앞에다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냥 그냥 오 스몰 웨딩인데 일단 받을 건받는구나 오오오오오~~ <웃음> 하게넣어드면 <허어>, 되겠다 <웃음> 아유 조촐하기 무슨 그냥 넉넉히 넣어드렸습니다 넉넉히?? 아니 뭐그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 <웃음> 이게 다 얼마야 아아 음. 음. 니 <웃음> 역시 <웃음> 소미어린이 믿고 있었 이따가 어? 끝나고 단체사진 딱 찍으시면 두 분이 주인공이신 겁니다 오늘. 어, 아... 근데 지금 가 잘못 보았나? 전하, 어? 우리는 가운데서 빨면 됩니다 전하. 아, 우리는 달달하게. <웃음> c 고아 저희는 어차피 뭐 성대하게 할 생각은 없었고 <웃음> 응, 그냥 스몰 웨딩이 옵니다. 음, 조용하게 조촐하게 할래가조용게 음, 아, 음. 음. 음. 가이 이게 가한명 그, 왔으면 저희... 앞에다 이거 금도 음. 넣고 좀 그러시지 그? <웃음> 저 뒤에 계시는데무웨딩데여여 <웃음> 어, 아, 그... 없네요. 여기 요 앞에 야, 있습니다. 요 앞에. 여기. 여기 앞에 여기. 아, 저희 보는 데서 넣으라고. 맞아, 예. 맞아. 맞아. 아, 어. 이거 계란 하나 넣네, 저양반. 계란 확인. 계란 어, 확인. 어, 확인. 확인. 어, 노란방 이번에 어. 전쟁한다는데 그뭐 <웃음> 어. 일자 지원이든 뭐 인적 지원이든 필요 없나 보네. 음. <웃음> 당연하게 필요가 없으시다고. 저기 가 공력기도 주워.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결혼식 감사합니다. 언제예요? 빠방 예.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다모돌모였네아다 모인 겁니다. 예, 뭐저 어, 아, 모에요 가서 도하게할 거라. 뭐맞 맞아, 스아아아스아아 아, 아, 아, 예. 어, 어. 어떻게 바로 시작하면 됩니까? 아, 예 예. 진행해 주시죠. 아, 아. 자, 그러면 오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하객 여러분. 고맙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부부간의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은 아주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이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그 대본 어디서 구했어 이씨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그 식사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전원 선지국밥으로동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선지어하는데 아, 저못먹는데 아, 저 봉인데. <선지> <웃음> 아, 저봉 <못> <웃음> 아, 저저봉저봉어 번만... <웃음> <웃음> <잠시, 웃음> 뭐 아, 아,